아씨 무서워 안녕? 어? 뭐지? 우야. 우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이치사이트에서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는 인디 공포 게임 Exhibit of Sorrow 입니다 슬픔의 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공포 게임인데 한번 플레이 해 보도록 할게요 네! 하는 방법 각 전시관에서 열쇠를 모아야 된대요 전시품들을 잘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상처 입히면 은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거래요 용납할 수 없대요 전시관을 떠나기 전에 청소를 하는 걸 잊지 말래요 만약에 전력이 나간다면 탈출구 주변에 긴급 불빛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즐겁게 노세요 벌써 지금 안내문부터 쎄하죠 웰컴 뭐야 게임 이름이랑 달라 웃음의 전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대쪽이 있어? 어? 탈출고 이멀전시 파워 켜 불이 잘 적절하게 켜져있는데 이걸 올릴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헉헉 어! 박스가 켜지질 않아 너 방금 전에 왔잖아 왜 주변을 둘러보지 않는거야? 오... 어? 야 그림이 약간 바뀌었어 아 진짜 미안해 내가 그럴려고 그런게 아니라 새로고침 할까요 우리? 으... 야... 자금이 아름답게 나오고 있네요 아주 평화로워요 자, 한번 해봅시다 미스터 플로티 둥둥 떠다니는 친구라고 하는데 오... 버튼을 눌러서 바람을 넣을 수 있어요. 오! 오, 조금씩 뜬다! 터지는 거 아니지? 허! 뜨니까는 열쇠를 주네요. 다른 곳도 이렇게 열쇠를 모아야 되나봐요. 미스터 와시! 씻는 걸 좋아하는 광대인가 봐. 이거를? 오, 이렇게 드래그 할수 있네? 오른쪽으로 드래그. 물을 틀어주니까 아주 좋아하면서 열쇠를 줘요. 오케이. 어? 이 꽃은 아까 맨 처음 시작 화면에 있었던 그 꽃이다. 얘는 코를 누를 수 있군요. 코를 누르니까 눈을 뜨면서 여... 뭐야. 뭐야. 너 방금 웃었지? 미스터 핸디. 손이 굉장히 큰 광대네요. 하나씩 손을 펴 줘요. 좋아하네? 얘는 뭐지? 미스 스트레치. 뭔가 쭉쭉 늘어나나 봐. 아, 손을 굉장히 유연한 친구네. 쭉. 아파하는 거야? 아 아니네 좋아하네 오 어, 오케이 어? 이 친구 뭐야 좀 쎄하다 열쇠를 먹으니까 다음방으로 갈수 있게 됐구나 혹시 뭐 바뀐 거 없지? 뮤직박스가 점점 멀어져서 지금 안 들려요 브금이 아예 안 들리는 상태고 잭인더 박스 이걸 돌리면은 뭐 광대 같은 게 튀어나오나봐요? 어 깜짝이야 어 얘가 이때까지 본 광대 중에서 제일 세하게 생겼어요 저눈좀 봐봐요 이걸 가져가면? 안 돌아가네? 갈게 어? 얘 점점 커지는데요? 싶 무서워. 안녕? 어? 뭐지? 왜 그래? 열쇠 줘. 어어! 불이 꺼졌어. 너무 어두워서 앞으로 갈수 없어. 다시 EXIT. 이 방금 나 오른쪽 쳐다봤는데? 뭐지? 돌아가야 되나? Clean up the room first. 여기 먼저 정리하래요. 반대로 돌려줘요? Room Cleaner. 청소가 완료됐대요. 그니까, 러 우리가 봤던. 야, 방금 뭐였지? 일단 손 떼고. 눈이 보였었던 것 같은데? 하나씩. 됐어 내가 다 재밌게 가지고 놀았던 거를 다 청소를 해야돼요? 네물 꺼주고 다시 잠들었죠? 뭐지? 얘왜 반대편을 보고 있죠? 어쩌피 지금 다시 오른쪽으로 갈수 없어요? 왼쪽으로 이 친구는 어떻게 바람을 빼냐? 엉덩이에 구멍내 어 아쉽네 이 친구가 뭐여 뭐였지? 자, 다 왔죠? 너왜 멈춰? 어, 우린 이게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불만 키고, 이거 건드리지 말고, 어, 바로 나갈 수 있어? 어! Oh, no. 다른 곳에 다른 탈출구가 아마도 있을 거야. 긴급 파워가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그리 길지 않을 거래용 떨궜나 사진이 다 없어져. 글 씨가 왜 이래? 슬픔의 전시관으로 바뀌었어. 스마일이 썰어우로 바뀌었어요. 오 <목소리>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뭐야? 열쇠 줘? 어? 어? 어? 어 지금이라도 다시 바람을 빼지 않을래? 저기요. 헐... 야 여기 원래 그림에 뭐가 있었어? 여왜 폐가 있냐? 그리고 이때까지는 노란 열쇠였는데 빨간 열쇠를 주기 시작했어요 어? 이 친구도 웃고 있었는데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욕조? 헉, 설마 익사? 시키는 건 아니겠지? 뭐야 어디까지 들어 어디까지 들어 헐 엉덩이 죄송합니다 얘는 다 됐다. 어 뭐야? 에? 에? 어얘얘 아파하는데 계속 웃고 있어. 아? 에? 방금 뭐였지? 덜 꺾였어. 덜 꺾여서 이걸 한번더 누르래. 으 으. 야! 야 너무 끔찍해!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 이 사진 뭔가 좀 쎄하다, 그죠? 얜또 왜? 오, 됐다! 아, 야, 아, 뭐야, 안 가져가졌어! 아, 버튼 좀 너무 먼데? 미스 스트레치 힘을 내. 할 수, 있 아, 괴로워한다, 아. 아, 오오 헐.. <웃음> 점점점으로 돼 있어요. 뭐야? 미스터 핸디가 지워졌어. 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핸디가 아닌 거야? 수도꼭지가 현재 고장나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써있네. 산업용 공기펌프 헉! 그렇게 위험한 곳을아 이게 뭐야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아니 얘가 제일 불쌍해 진짜 아니야 얘도 불쌍해 뭐야 아무것도 없어 그눈 되게 쎄하게 생긴 그.. 그 친구 아뭐 있을 것같아 으으 엥? 뭐지? 뭐지? 뭐지? 꽃이 점점 녹아내리고 있어요 초콜릿이었네 제주도에 유명한 천연초 초콜릿 있잖아 백년총가 모시깽이 빨 주워 먹어 3초를 아직 안 지났어 괜찮아 아이 친구 아 어떻게 나올지 진짜 너무 두렵다 핸들을 돌려 으으으으으으. 아 제발 엥? 생각보다 멀쩡한데? 뭐지 더 돌릴 반대로 오!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야어 돌리래 계속 돌리래. 허 꿈이었나? 꿈, 꿈인 거지? 나 간다. 탈출고? 왜 왼쪽을 볼수 있는 거지? 돌아볼 이유가 전혀 없어. 어, 뭐야. 나왔다. 알았어 난 살았어 엥? 아 어, 대체 뭐였던거야? 와 진짜 짧은데 너무 소름끼치는 게임이었어요 심지어 내가 마지막에 허무하게 탁 죽었으면 어, 그렇군요 이러면서 그냥 끝냈을것 같은데 내보내는게 더 소름끼치는데? 어 너무 찝찝하고 막 기분 나쁜 게임이야 저 이렇게 익스비 오브 서러우 슬픔의 전시관 플레이 해봤습니다. 오야 이렇게 기분 나쁜 게임 또 간만이네 오늘 꿈에 나올 것 같아요. 꽤 괜찮은 공포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데 굉장히 임팩트가 강한 훌륭한 게임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